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울기, 그러니까 경사각을 부여하는 이 드래프트 명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래프트는 타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픽스 엣지,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용한 구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스 플레인 양선, 평면을 이용한 구배 처리가 되는 거고요. 파팅 라인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선을 이용해서 구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첫번째 탑 있죠 픽스 엣지 요거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픽스 엣지 하다보면 이제 풀링 디렉션 페이스 그 다음에 뭐 오토매틱 페이스 체인 오토매틱 블렌딩 그리고 좀 독특한 유형이 있어요 드래프트 앵글에 보시면 앱솔루트가 있고 레러티브가 있는데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예제 한번 보죠. 요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잠시 기능 억제를 해놓겠습니다. 자 요거가지고 한번 보죠. 자 드래프트 하시고요 세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같은 경우는 이제 어, 픽스에치죠.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용해서 구배 처리하는 겁니다. 구배줄 면의 모서리를 선택한다든지 선택된 모서리가 고정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풀링 디렉션입니다. 구배줄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 구배각도. 한 5도 정도로 해볼까요? 5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구배를 주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구배각도가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구배 처리할 것인지 풀링 디렉션을 잡는 겁니다. 저는 위아래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바닥면을 잡으셔도 되고 이 평면을 잡으셔도 되고 윗면을 잡으셔도 되고 이 모서리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배가 들어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윗면을 잡으죠. 일단 그 다음에 페이스를 잡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페이스 어, 페이스를 잡을 때그 만약에 이 면을 잡는데 이 면에 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요 위쪽을 찍느냐 아래쪽을 찍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그 인벤터 공부할 때 그쵸 그렇죠? 픽스 엣지라고 했으니까 엣지 모서리를 잡아 줘야 되는데 어떤 모서리를 잡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헷갈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면을 잡는 때 면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어느 쪽을 잡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모서리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저는 위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위쪽을 찍으면 위쪽과 관련된 모서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 이 분홍색 모서리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구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양수 또는 엄수 이렇게 구배 처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오도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만약에 어, 아랫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구배를 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자, 풀링 디렉션은 어느 면을 잡아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윗면을 잡겠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바로 풀링 디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베이스는 면을 잡는데 면의 아래쪽 부분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아래쪽 모서리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배각도가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양수, 엄수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미리 보기가 되니까 그렇죠? 이 안경, 그 그렇죠? 미리 보기가 되니까 여러분이 어 쉽게 구배각도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오도한 다음에 이플링 디렉션 있죠? 이 방향을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 원리는 이런거죠. 구배각도가 매겨지는데 이플링 디렉션 방향으로 플링 디렉션 방향으로 구배각도가 매겨지는거고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이 빠지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검형틀에서 또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그렇죠? 뭐 과자 중에 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젤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용기가 딱 수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약간 경사져 있죠. 그래서 그렇죠? 아래쪽, 아래쪽을 누르면 젤리가 위로 쏙 빠지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물론 플링 디렉션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다면 여기다 음수값을 주시도 상관이 없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드래프트 하실 때 풀링 디렉션은 어느 거를 잡아도 상관없다. 저는 이 모서리를 잡아도 상관없고 이 평면을 잡아도 상관없다. 단페이스를 잡을 때페이스를 잡을 때 저는 이 옆면에다가 구배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쪽을 잡느냐 이쪽을 잡느냐 이 모서리하고 가까운 쪽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구배 처리하고 싶으면 아래쪽 부분을 찍어야 되는 거고 위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구배 처리하고 싶으면 위쪽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찍어보죠. 그럼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구배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유념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번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다 체크되어 있죠. 그렇죠? 플린 디렉션 잡고, 옆면을 찍으니까, 베이스이 면을 찍어보고, 여기를 찍어볼까요? 그럼 이 모서리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첫 번째 오토매틱 페이스 체인이랑서 뭐냐면, 제가 분명이 면만 찍었는데도 어떻습니까? 면들이 쭉다 선택이 되죠. 자동으로 이렇게 쭉다 선택되는 기법이 바로 페이스 체인입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블렌딩이 나와서 뭐냐면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이 그렇죠? 블렌딩 부분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변환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오토매틱 블렌딩 기능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제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드래프트 주는데요. 블 t 디렉션 예찹고요. 요것만 오토매틱 페이스 체인 이조금만 해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요 부분만 잡아보죠. 그럼 요 면만 구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면만 구배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만약에 이거까지도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면만 진짜 구배 처리가 되는 거예요. 블렌딩은 상관없이. 그렇죠? 요거는 블렌딩을 어, 구배의 각도에 따라서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겠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음, 연속적인 면은 자동으로 다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둘다 선택한 경우니까 이 탄젠시한 면이 다 선택되고 이 블렌더 부분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체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이 면만 선택이 된 거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페이스체인 했는데 블렌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고 그렇죠? 이건 둘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풀링 디렉션을 하는데, 어, 구배를 주는데요. 풀링 디렉션, 여기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다 한번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을 잡아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블렌더를 먹어 달아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토매틱 이걸 체크해 놓고 하면, 블렌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제한다고 그러면, 블렌더는 무시하고, 그냥 챔버 처리가 되는, 아니, 저, 드래프트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둘 다, 체크를 하겠죠.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좀 이런 케이스 한번 볼까요? 요런 같은 경우 이렇게 어, 평면의 모서리만 인식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곡면의 모서리도 인식하는 겁니다. 자 만들어보죠. 자요 면에다가 스케치하러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서플라인 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대충 하나 오케이 하고요. 빠이 나와서 해가지고 바로 할수 있을까요? 트림 해보겠습니다. 스플릿 툴로 얘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위쪽을 날리겠습니다. 어플라이 하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어떻게 스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근데 원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스케치 가지고 돌출을 하면 이 스케치 가지고 돌출을 하면 복면으로 돌출하면 지가 돌출될 방향이라고는 딱한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투라, 어, 어, 디스탄스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돌출될 방향이라고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20 정도 줄까요? 양쪽으로 오죠? 얘도 한 번, 찌익 들그가겠습니다 그럼 돌출될 방향이라고는 이 방향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면에 스케치를 그렸으니까 스케치 가지고 공면 돌출 해봤자 이 방향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스케치를 가지고도 솔리드를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스플릿 툴 잡아주고요. 밑쪽 빨간색 부분이 잘려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렇죠? 자 드래프트 주겠습니다. 자 풀링 디렉션 잡을 때는 공면은 안됩니다. 공면은 이게 공면 같은 경우는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왜? 공면 같은 경우는 이 노말 방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평면만 풀링 디렉션 역할을 한다는 거알면 모서리 솔리드의 평면 이런 것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반대로 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잡는데 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위쪽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쪽 모서리하고 가까운 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윗면을 잡으셔도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배 처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음, 재밌어요. 그렇죠? 자 원리만 잘 생각하면 쉬운데.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배 처리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런게 해보죠. 일부분만 구배 처리가 가능하냐. 그게 안됩니다. 사실은 안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요 부분은 지워버리죠. 일부분만 구배 처리하고 싶으면 어차피 이 부분을 이 솔리드를 나눠야 됩니다. 바디를 분할하셔야 돼요. 자 이면에 스케치하러 어어오겠습니다 자, 아크람 해보자. 요렇게요. 하나, 또 이쪽도 요렇게 하나요. 빨리 나오죠? 얘 가지고 한번 음... 일단 솔리드 두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되는지 첫번째 방법은 이 솔리드를 아예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가지고 세번째 방법으로 스플릿 툴 얘를 잡고요. 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솔리드를 아예 나눠버리는 겁니다. 덩어리를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나눠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스케치를 보이게 한 다음에요. 다시 한 번, 이렇게 스플릿, 예, 잡겠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돼요. 그렇죠? 솔리드, 예, 선택이 됐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숨길까요? 솔리드 바디를, 음, 덩어리를 나눈 다음에 드래프트 구배 처리하는 를 겁니다. 자, 풀링 디렉션, 윗면 잡고요. 자, 모서리, 여기를 잡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고정이 되겠죠? 잘못 선택됐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다시 한번 찍어주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래쪽을 잡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덩어리도 뭐또 따르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 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서플라인 가지고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빨리 나와서 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거죠. 스플릿 툴, 바디는, 예, 주황색 자동으로 선택됐죠? 아니면, 요 누르고, 요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드래프트에서, 플링 디렉션 잡고, 베이스는이 아, 면에 아래쪽을 여기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만 이 부분만, 구배 처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래쪽 따로 줄수 있겠죠? 다시 한번 구배 처리하죠? 윗면 이 평면을 잡을까요? 그럼 위쪽을 여기를 잡죠. 그럼 여기가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레임 어, 디렉션을 반대로 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음, 안쪽으로 꺾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었던 바디를 나눈 다음에 각각 구배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비슷한 원리죠. 모서리가 반드시 이렇게 어, 평면상이었던 모서리일 필요 없이 공면상의 모서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어, 굴곡진 모서리를 이용해서도 얘를 픽스 엣지로 해서 구배처리 가능하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합치면 되는 거죠. 베이스 얘 잡을까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 얘, 얘, 얘세개 잡아주면 합치기 오케이 누르면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런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 나중에 이제 면을 나눈 다음에 면만 나눈 다음에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런것도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한번 어디까지죠 예. 이 부분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모두 뭐다 지워버리고요 이 스케치 가지고 면만 한번 나눠볼까요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플릿 틀로예 쓰고 면을 요 찍겠습니다 이 두개 동시에 는 못잡아요 그렇죠? 자 오케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스케치를 보이게 한 다음요 다시 한번 예 이 스케치를 가지고 이 면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숨기면 이렇게 면만 나눠진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구배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풀링 디렉션 윗면 잡고요. 베이스는요 아래쪽을 잡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바디를 나누지 않고도 요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웃음>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뒤로 밀리죠. 수직으로 뒤로 밀립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밀리지 않고 좀 이상하게 이렇게 밀리게 하고 싶다. 이거 참 위에도 이제 호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분만 밀리고 싶다. 그럴 때는 진짜 바디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픽스 엣지에 가장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다? 이 페이스를 잡을 때 면에 아무데나 잡으면 안되고 그렇죠? 어디를 잡냐에 따라서 근처에 있는 모서리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걸 지우고요. 플링 디렉션을 이 방향으로 잡보죠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페이스를 잡을 때요쪽을잡아보죠 그럼 요 모서리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구배 처리가 된다는 거? 물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당히 재미있게 구배 처리를 할수 있다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픽스 엣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자, 아, 참, 고즈네요. 어, 요거 한번 보죠. 드래프트 에보시면좀 독특한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앱솔루트가 있고, 렐러티브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자,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로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요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러 방향으로 한번 보죠. 지금 이 방향 같, 있을 경우에는, 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면이랑 요 면, 두 개의 면에 대해서 구배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맞죠? 그렇죠? 구배처리를 하고 싶어요. 잘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드래프트 하겠습니다. 각도는, 일단은, 예, 0도를 해놓고요. 쿨링 디렉션을 저는 이 평면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베이스 그러니까 위아래로 구배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베이스에다가 이 면에 처리할 거니까 아래쪽 부분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부분을 찍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포론트를 한번 보죠. 그러면 0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앱슬로트가돼있죠이 0도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앱슬로트라돼있습니다 절대 제가 지금 풀링 디렉션 어디를 잡았죠? 이 평면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평면에 대해서 진짜 수직 방향은 어디죠? 수직 방향이 0도가 되는 겁니다. 딱 직각 방향. 이게 0도예요. 그렇죠?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고배각도를 처리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상 자체를 무시하고 풀링 디렉션의 그렇죠? 수직 방향 그 0도를 기본으로 해서 고배각도가 계산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방향을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아, 형상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렇죠? 영도를 기준으로 풀링 디렉션은 어디를 잡냐? 풀링 디렉션의 수직 방향을 영도로 해서 잡는 겁니다. 만약에 풀링 디렉션에다가 제가 이 평면을 잡지 않고 기준에 뭐, 자기 모서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드래프트 하는데요. 풀링 디렉션에다가 이 모서리를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구배줄면 이면 이면 잡았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0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풀링 디렉션 방향으로 형상이 조정이 됩니다. 이 풀링 디렉션 방향으로 그렇죠? 형상을 딱 조정해놓고 여기가 지금 0도입니다. 기존에 자기가, 자기 자기 형상은 무시하고 이걸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도가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5도다 마이너스 5도다 아시겠습니까? r e l absolute 방식이고요자 두번째 방식은 뭐냐면 드롭 주겠습니다 자 영도를 해놓고요이 타입을 relative로 하겠습니다 자 c t 디렉션 이 평면을 잡죠 구배줄 어, 모서리 아래부분아래부분 잡겠습니다 자 그럼 영도는 어떻습니까? 형상이 그대로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자기 모양 있죠 자기 형상이 여기가 영도가 되는 겁니다 영도고 영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상대적으로 몇 도, 상대적으로 몇 도, 이런 식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앱솔로트로 하면, 풀링 디렉션 방향을 0도로 해놓고, 0도로 맞춰놓고, 이걸 0도로 맞춰놓고, 딱 직각으로, 풀링 디렉션에 대, 풀링 디렉션 방향이죠, 사실은. 0도로 맞춰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가 계산되어지는 방식이라고 보면, 그렇죠? a 렐러티브 같은 경우는 상대적이죠. 원래 자기 모양, 자기 모양이 0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모양이 0도고 거기서부터 각도가 더 부여되든지 더 깎여 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앱솔 t 트하고 렐러티브. 이게 조금 음, 생소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 가지고 어 실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이앱솔루트를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검명하시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 음, 앱솔루트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좀 조심하시고 일반적으로 뭐 렐러티브를 가지고 구배의 각도를 처리하는 것도 뭐틀링은 아닙니다. 근데 디, 디폴트 값이 앱솔루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앱솔루트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경 안 쓰시죠? 밑에 그 신경 안쓰고 그냥 구배각도 매기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형상의 어떤 모양을 보셔가지고 앱솔루트를 써야 될지 레르티브를 써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첫번째 타입 픽스 엣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픽스 플레인하고 파팅 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